드디어 윤곽이 드러나기 시작했어 하지만 좀더 확실한 윤곽이 필요한데 말이야 과장님 아. 네, 통화기록 조회 끝났는데요 범인이 반복적으로 이번으로 전화했답니다 오케이 이병사넌이 전화 번호 확실하게 좀 알아가줘 네. 그박 형사 너 용의자 행적 조사해봤어? 단장님 근데요 이상하게 두 사람의 행적이 정확하게 일치하는데요 분명히 다른 사람인데 말이죠 용의 자, 1과 용의자 2가 같은 사람이라면 여기, 여기. 다자 모두 여기, 를 이동해 여가면 뭔가 좀더알수 있을거야 기이기 네.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여기. 여기, 이제 윤곽이 드러난다 안면 윤곽이 드러난다 원진 성형외과